오씨 안녕하세요 김지학입니다 예, 오늘은 제가 수련을 하고 있는 저희 극진가라대 부촌도장의 위치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1호선 중동역에 나와있습니다 형 근데 차 타고 다니잖아요 <웃음> 아니 그냥 참고하시라는거지 <웃음> 예 그러면은 지금 개찰구에서부터 저희 도장까지 정확히 몇 분이 걸리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개찰구에 가서 거기서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가시죠 빨리 가세요 네, 개차역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도장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런 거 해야 되나? <웃음> 아시죠? 너무 클로즈업 하니까 부끄럽네요 <웃음> 이게 원테이크라서 편집이 불가능한데 이렇게 가까이서 찍으지네요 <웃음> 오늘 날씨가 좀 별로입니다 여기 도로 가로 오시면은 바로 지금 도장 건물이 보입니다. 보이죠? 사람 <놀람> 좀제 옆으로 오세요. <웃음> <웃음> 큰길 따라서 쭉 오시다가 처음 보이는 골목길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와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어? 촬영하고 있어요 바로 이 건물입니다 지금 미, 영상 밑에 보시면은 몇분 정도 걸린지 보이시죠? 지금 제가 편집하기 전이라서 안 보이는데, 정말 가깝습니다. 네,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오시면 되는데요. 저는 이제 운동을 하러 올라가 보겠습니다. 오스 안녕!